오늘은 산수유꽃 만바란 산동 주천 구간을 걷습니다. 주천 안내센터에 주차 후에요. 출발진인 산동면사무소로 이동을 합니다. 10월 첫일 물치 출근은 산동 주천 구간은요. 지리산 영봉 너구다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고요. 특히 범철이면 현천 마을에서 개척 마을까지 이어진 산수유 군락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척 마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는 할머니 산수유의 쉬목나무와 정겨운 돌담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산수유꽃이 아, 아주 만만했습니다. 초밤을 대표하는 봄꽃매아와 산수유가 드디어 개화를 시작했거든요. 지리산자락 마을 구석구석에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서 어디를 걸어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현천마을은요. 마을 뒷산인 단들산이 현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내에는 옥녀봉에 옥녀가 매일같이 빨래를 하고 선비가 거길 낚는 어옹수조가 있어 그 아름다움을 형령하여 현천이라 하셨다 합니다. Yeah. <웃음> 이곳은 또 예, 할머니들이 정겹게 예, 시골 나무들이나 모든 뭐 것을 갖고 나오셨으니까요 한번 더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봄의 전령인 저쪽에 예, 갈래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천마을은요 예, 전통적으로 대웅사를 많이 짓지만요 말 안깨 돌담과 한수유가 어우러진 부처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연관 마을도요 유래가 있습니다. 전설 중엽의 거시가 밤으로 가던 중산 밑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는 곳을 보고 길절라 여기 정착함으로써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설천 단시의산 밑에서 연기가 피어난 곳이라 마을 이름은 연관 작품입니다. 오늘 산수의 코스는 아주 워낙지것 같습니다 이제 예, 허장도를 끝나고요 이제 흙길 좀렇습니다 이제 또 예, 앞에 가신 분들은요 지사 둘리길 마지막 코스랍니다 올 타시면 완전종료 끝내신답니다 대단하십니다 <웃음> 오늘 종절 끝내는 날이라 얼마나 깊 지냈습니까? 저 멀리요, 대측 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것 어느 곳이든 아주 산소없지 엄청나게 컸습니다. <놀람> 오늘 산수 축제를 알리는 홍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층 마을은요 산동내 대표적인 산수 마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마을 입구에는요 수령이 천년쯤 됐다는 산수의 심목이 자리잡고 있거든요. 그 옛날 중국 산둥성에 천녀가 구를 시집을 오면서 가져와 심은 산수의 묘목이 지금의 산수의 심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동이란 지명도 중국 산둥성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발전마을의 할아버지 나무와 더불어 할머니 나무라고도 불리는 이 산수의 심어은 저는 산수의 나무보다도 엄청나게 커버려 굉장합니다 파장도로를 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네, 우천시에요. 지선 둘레길우회길좀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우천시 계곡이 범람하고 미끄럽고 위험하답니다. 1급은 도로 방향으로 우회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합니다. 개척마을에서 남째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요 편백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령 30년을 헤아리는 수만 구리에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지산 둘레길은 편백나무 숲을 관통을 합니다 편백나무 숲에는 요 산책로가 여러 갈릴 길이 있는데요 지산 둘레길 이정도가 잘 세워져 있어서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어우 시원한 결과를 자리 잡았습니다. 성향 한번 시고 갈까요? 아.. 엊그제까지 좋았는데 시원한 경험물을 보니까 벌써 좋네요 더 포장길로 바로 이어집니다. 기가 지금 같이 아, 짓고 있는데 다행히 느껴있습니다. 그럼 지나갈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산 뚜리길 걷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째는 말 그대로 밤이 많아 생긴 지명이라고 하고요 주천면 백돌이요 구례군 삼동면을 연결하는 고개입니다 질선 서쪽 줄기로 동쪽으로 숙성치 서쪽으로 전두산이 이어져 전라 남북도 경계를 이룹니다 밤째로내려가는데요 비가 내렸는데 외적 침략지 불만기가 하나 세워져 있네요 이제 저희들은 남원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한참이나요. 애 예, 칠한 임도교딱 내려섰더니요 좌측으로 밤째 예, 예, 터널 입구가 거의고요. 거의 거의 많은 차들이 좀 다니고 있습니다. 네, 물관 주유소가 는데요 거기에 오 오늘 하루방이 지금, 보기에 서 있습니다. 4km 지점에서 왼쪽으로, 가 또, 들어갑니다. 나무 아, 뭐, 덱덱길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어르신 네, 벌레습니다 정문등이라고요. 2.1km가 주천이 남았습니다. 효자 비각입니다. 여아 <목소리로> 식도를 썼습니다 산수의 꽃말은영원 불멸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초범을 대표하는 범꽃매아와 산수의가 드디어 대화를 시작했거든요. 한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구리 산수축제도 올해는 성대하게 개최되어 상충격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산수의 마을도 걸어보시고 지산자라의 정치를 한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